바닥에 밀가루 뿌려주시고요 식판 반죽을 그 작업대 놓은 다음에 매끄러운 쪽을 밀어 주십시오 엎어놓고요 반죽을 놓고 위로 밀고 밑으로 밀어서 놓으신 다음에 엎어놓으시고요 덕가를 좀 붙이고 매끄러운 부분을 위로 밀고 밑으로 밀어서 가스를 잘 빼주시면서 균일한 크기로 밀어 주십시오. 자, 세 개가 어느 정도 일정한 크기가 되야 되겠습니다. 제일 먼저 밀었던 걸세개옆을 접어주시고 3분의 2가 접히도록 한 다음에 90도로 돌려주십시오. 자, 양 귀를 모아주고 약간 잡아당기듯이 말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다음 아예자 3분의 2가 겹치도록 한 다음에 자, 밑에서 위로 올리면서 말겠습니다. 자 이런식도 있지만은 또 많은 선생님들이 많은 선생님들이 하는 방법 중에 또 이런 방법도 있죠 똑같이 3분의 2가 겹치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는데 밑에서 위가 아니라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방법도 있어요 양 귀를 오므려 주시고 약간씩 땡기면서땡기면서 말아주시고요 손볼로 이음매를 눌러준 다음에 만기라는 그런방법 두 가지 방법 중에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번에는 삼봉형 식빵 패닝 요령을 시연하겠습니다. 다 성형해 놓은 삼봉형 식빵을 팬에다가 순서대로 집어넣으시면 되는데 회전 방향이 같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고 이음매가 밑으로 가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. 넣고 든 다음에 주먹을 쥐고 반죽이 펜 바닥에 붙을 수 있도록 눌러주십시오 어, 이번에는 원노프 식빵 성형을 시작하겠습니다 바닥에 밀가루를 뿌리고요 매끄러운 윗부분을 일대로 밀어주세요 부드럽지 않은 부분이 위로 올라오게끔 고한 다음에 안으로 말릴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. 원도프 식빵을 성형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. 위에서 밑으로 말기와 밑에서 위로 말기 두 가지 다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먼저 위에서 밑으로 말기 하겠습니다. 이 은매를 확실히 공유 주십시오 이번에는 <웃음> 밑에서 위로 말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스를 확실히 빼주고요 위를 좀 벌려주시고 밑은 좁게 만든 다음에 밑에서 위로 말아 가겠습니다 자이음의 부분은 가볍게 눌러주시고 밀고 땡겨서 마무리합니다 자 이번에는 팬에다가 원노프 식빵을 펜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원노포 식빵을 팬에다 패닝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음매가 밑으로 가게끔 한 다음에 들어서 넣어 주신 후 주먹을 쥐고 눌러서 반죽이 밑바닥에 붙도록 해 주십시오.